어들들. 털하입니다. 이것도 좋은 소식입니다. 로우 올림푸스가 <웃음> 부러운 소식. 네, 로우 올푸스가아이스모상 받았고 합의상 받았고 그리고 링고상이라는 좀최근에 만들어진 상이. 있어요. 아, 정말 대단하다. 쌍스리했습니다. 네, 쌍스리. 그냥 전 세계적으로 제일 알려져 있는 상들이라고 볼수 있죠. 네. 야. 링고상은 현재 미국에서 운영되고 있는 네개상 대표적인 상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고요. 어, DC 코믹스에서는 플래시 만들고 그리고 와블에서 음. 판타스틱 4, 스파이더맨 이런 걸 그린 마이크 위링고라는 사람이 있어요. 네 이분들 뭐 코믹스 쪽에서는 거의 굉장한 거의 거의 시, 전설적인 존재죠. 그렇죠 그렇죠. 이분을 기리기 위해서 만든 상이고요. 어 베스트 웹코믹 부분에 다섯 편이 올라갔는데 그 중에 네 편이 네이버 앱전 작품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상 받은 게 로우 올림푸스고 나머지 네이버 앱전 작품은 배트맨, 웨인 패밀리 어드벤처, 아치 코믹스, 빅 에델 에너지 그 다음에 렛츠 플레이라는 작품 네. 최고의 신작 부문도 있었는데 이건 팬투표로 하거든요 오, 네. 네. 거기서 네이버 편의 클리닉 오브 호러라는 네. 작품이 있어요 음. 우리말로 번역하면 아마 뭐 호러병동 정도 될텐데 될 네. 요게 수상을 했고 약간 또, 패샵 오브 호러의 오마주 아, 느낌이 그쵸. 좀 있지 않나요? 약간 느낌이 있죠 네. 그리고 베스트 유머의 코믹 그게 지옥의 대공으로부터의 사랑의 조언이라는 <웃음> 한국 웹소설의 느낌이 물씬 나죠? 그렇죠 음. 후보에 올랐다고 합니다 음, 네네네. 근데 여기서 수상한 건 카카오 엔터의 북미 서비스 타파스웹툰의 네. 사라스스크랩을 사라스스크랩을이라는 작품이 받았습니다. 스크립을 그죠? 스크립을 사라스스크리블 사라의 낙서. 네. 음. 그래서 이이 분야에서는 후보에 오른 여섯 작품 중에 세 작품이 타파스 작품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북미에서도 아직 좀 혼돈이 있는 것 같아요. 웹코믹이냐 웹툰이냐 웹툰은 회사 이름 아니냐 막 이렇게 혼돈이 있는 것 같은데 네네. 그런 혼돈 속에서도 이 스크롤 방식에 대한 어떤 그 이해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그런 게 보입니다 어쩔 수 없는 흐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 좋은 소식입니다 근데 요 뉴스를 받고 보고 네. 제가 이제 감지한 온라인상에서의 몇 가지 음. 재미있는 반응들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한국이 새로 스크롤 형식을 발명하고 음. 웹툰을 수출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미국에 있는 이 권유에 있는 상들은 이런 형식을 써서 현지 작가가 만든 음. 미국 작가의 음. 미국 작품으로 상을 주네 이놈의 새끼다 이런 반응들이 있더라고요. 응. 저는 그걸 보면서 이럴 때 필요한 명언이 바로 그거 아닌가? 저상들은 로컬이잖아. 응. <웃음> 그리고 실제로 그 작품들이 굉장히 좋은 작품이기 때문에 우리가 만들어냈다고는 하지만 이새로 스크롤의 가능성을 진지하게 깊게 탐구해서 응. 현지 감상, 감성과 상감 현지 정서에 맞는 방식으로 잘 썼기 때문에 굉장히 잘 만들어진 작품이고 상받는 이유가 좀 충분하다고 생각했어요 그거에 대해서 묘한 민족주의 묘한 국수주의 같은 반응이 먼저 나온다면 그거는 조금 어, 졸렬한 반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방금 종본 작가님이 하신 말씀이 저희 에디터님이랑 같이 얘기를 하다가 네네. 근데 계속 로올림푸스만상 주네요. 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똑같은 말을 했어요. 음, 걔네는 로컬이잖아요. 라고. 그러니까 로컬이라 말로 일부러 무시하는 것도 절대 아니에요. 네. 실제로 미국 저상들, 저상들에서 저상들 북미 지역 이외의 만화가 상 받은 것 자체가 되게 드물고요. 음, 맞아요. 반대로 말하면 오늘의 우리만화 상에서 음. 코믹스가 받은 적 없는 거나 음. 비슷한 겁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흐르고 이 모든 것들을 나누는 또 거대한 종류의 틀이 생기고 나면 이제는 뭐 그런 시장의 경계와 무관한 종류의 좋은 작품들이 받는 데가 오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요거에 대해서는 괜히 내 마음속에서 뭔가 이렇게 좀 꼬여있는 생각이 올라온다. 그러면 스스로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음. 이제 이제 태동기다. 음. 이제 이제 섞이기 시작했다. 그런, 시,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 생각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번역 음. 공부할 때 친구들이랑 음. 그런 말을 했어요. 네네네. 그 영어 사용자가 뭘알겠니라는 말을 했거든요. <웃음> 아, 역으로. 네. 근데 그것도 한끗 차로 되게 역으로 일부러 무시하는 느낌 나오실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돼요. 그렇죠, 잘 써야 돼. 잘 써야 아, 되는데. 근데, 근데 이제 번역을 공부한 입장에서 영, 영어 사용자는 좀 무시해도 된다. <웃음> 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 한국어라는 도, 언어가 존재할 거라는 상상자체를못못 못하, 하니까. 네네 네네네. 그렇습니다. 네. 아이스너상의 그래픽 노블의 그위아이스너죠네맞 근데 위 라이스너를 음. 그래픽 노블이라는 말로 얘기하는 건좀 그렇고요. 그냥만 그냥, 음. 마, 그냥 그냥 근데 그래픽 노블이라는 개념을 만들어낸 사람이긴 하니까 그 본인이 만들었죠. 네네. 근데 그 사람의 작품들은 그래픽 노블이란 말로 얘기하기엔 훨씬 넓어요. 음. 실제로 그 하나의 사조를 만들어낸 네, 사람이기 맞아요. 때문에 굉장한 사람이고 그러니까 네. 아이스너 상이 된거죠. 그래픽 노블 상이 아니라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음. 아무튼 여러분들 뭐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고요. 우리와 같은 형식으로 작품을 하고 있는 동료 작가가 음. 굉장히 큰 상들을 싹쓸이 했다. 그 정도로 음. 이해하고 박수를 쳐주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상금이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많지 않을까요? 그래도 별로 없을 것 같은데. 것 같기도 네. 하고. 전 세계적인 상인데. 음.